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입고 직후 미션을 온도가 높아 언더커버와 바디브레이스를 탈거후잭 스탠드를 이용해 변속기를 지지해줍니다 주입할 오일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디퍼런셜 오일로 라베놀 vsg-75w-90입니다. 디퍼런셜 장치는 자동차가 회전하는 경우 또는 노면의사이로 인해 좌륜과 오륜에 속도차가 발생하는 경우 회전속도를 달리하여 출력을 끊임없이 보내주는 장치로 해당 차량이 요구하는 오일 규격으로 주입합니다. 라베놀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는 변속기를 통해 출력되는 동력을 전후로 힘을 배분시켜주는 장치로 아우디, 북스바겐, 토센 트랜스퍼 케이스가 요구하는 G055 a 1 4 5 오일입니다. 미션 오일은 ZF 8단 정품 오일로 준비했으며 필터, 볼트, 가스켓 모두 포함된 서비스 키트로 ZF 공식 수입원을 통해 공급받는 정품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하고요 배출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리어 디퍼런셜 드레인 플러그에 전용 실란트를 도포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이 끝났으면 주입구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리어 디퍼런셜도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작업하고요. 변속기 마운트를 탈거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배출하고요. 배출이 완전히 끝났으면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이 끝났으면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미션오일 유온이 알맞게 떨어졌네요 교환작업을 시작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 기존 사용률을 배출합니다 오일펜을 탈거한 후 필터를 제거하고요 탈거된 필터 내부 마그넷인데요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가 많이 포집된 편이나 큰세조각과 같은 이물질은 없어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팬을 클리닝 후 건조시켜줍니다. 신품 가스켓과 함께 오일팬을 장착합니다. 신품 고정 볼트들을 가고정하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해당 차량은 체결 방식이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킹을 해지점서에 명시된 각도를 표시한 후 2차 체결을 진행합니다. 신품 트레인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변속기 마운트를 모두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잭 스탠드를 제거해주고요.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의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변속을 시작합니다. 시동을 끄고 패드를 이용해 온도를 떨어뜨려 주고요.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다시 시동을 걸어 변속을 진행 후 피단의 위치에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미량 혹은 방울 단위로 바뀌기 시작할 때 재빨리 신품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미션 오일 레벨링은 규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4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탈거했던 바디 보류 스를 장착 후 고정 볼트를 모두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A6에서 배출된 오일들을 샘플링한 모습으로 가장 먼저 미션오일입니다. 좌측부터 기존 사용류, 레벨링치 배출된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 후 폐기되는 일회성 소모품들이고요 좌측부터 기존 프론트 디퍼런셜, 리어디퍼런셜 오일, 그리고 신유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로 좌측이 기존 사용유, 우측이 신유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들을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작업과 관련된 폴드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A6 3.0 TFSI 각종 구동계 오일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